사탄의 정체를 폭로하는 사명 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독특한 성향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또 예수님 제,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코너나 위기 상황에 몰릴 때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느냐 구약의 선지자들도 대제사장도 백성들도 줄다름째 한다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이야 다른 방법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 에루살렘에 사는 가맨들 저들에게 열심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될, 없어야 할 적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 염려하는 거야 염려 염려 근심 걱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우시아 왕은 개혁적인 왕이에요 우시아 왕에게 기대를 잔뜩 걸었는데 문등병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문등병 걸리는 원인이 뭐냐 선을 넘었어요 경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을 넘어서 교만하게 다 무덤병 걸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 안에 바이러스도 바테리아도 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강하고 인간이 교만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번져서 경계선을 넘어서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받게 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음,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음,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죽고 왕에게 모든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꺾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도 그러니까 선지자도 속상하고 괴롭고 사역도 깨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성전에 엎드려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염려 근심 걱정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할 수 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 밖에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떤 사건이 많이 생기잖아요 자녀들의 일 부모님의 일 남편 아내 자식 물질 많은 염려가 생겨요 왜 이거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처신부족으로 생각부족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측이 제대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맞아떨어지지 못할 때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보다 믿음보다 신앙생활보다 염려 근심 걱정에 크고 작은 염려로 인해서 끌려다니게 돼요. 그렇게 끌려다니게 된다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잖아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평상시에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를 정도로 내 영에 계셔요 내 입에서 원망, 불평, 남의 말 별로 좋지 않는 염려, 근심, 걱정,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 적인지 못한 이런 말들 계속 시부름거리고 자꾸 하다 보면 알면서도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래야역사안 욕사, 하실래야 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만큼 고난을 당하고 걱정하는 만큼 시달리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그런 것들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마귀가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끌려가게 되면 마귀에게는 먹잇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너 검증하는구나. 야 기독교인은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너안맡기네옳커니내 눈에 띄었어. 평소에는 그렇게 안 띄다가 어이구 무서워라. 악쓰고 부르짖고 기도하니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막 무너진단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잠이 안 와서 염려가 되고 잠안 오면 처리하면 되지 그래야 안 그래요 더도 말고 돌도 말고 잠 한숨도 안 자고 처리한 딱 3일 한번 해 보세요 눈이 어떻게 돼요? 바로 딱병 들어요 약 먹은 병아리가 되는거야. 3일만 딱 처리해버리니까. 그러니까, 3일 간접들, 독단간접에로 3일만 잠을 안자오면 다 부르게 되어있대요. 얼굴에다 막, 정구를 막 들이대고, 잠 못자게 하는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은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근본적인 것이에요 저도 교척교회 하면서 사모님이나 나나 똑같아요 언제 병 나오냐 언제 목격을 회복이 되냐 대상 같은 염려 걱정이다남지 나중에 성도가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싹 빠져나가니까 그때서 주님께 맡기게 되는 거야 주님께 맡기게 되는 거야 내 손에 조금이라도 물질이 있다든지 조금이라도 성도가 있다든지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니까 이거 경험상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에 그 장로교 거두이신 목사님 그 김희환 목사님이 성북구에 있는 그. 현북동인가? 이제 은퇴하셔서, 종신대학교 교수, 종신대학원 총장님, 칼리멘대 총장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한번 만나자고 서 우리 부부가 같이 갔어요. 당시에, 요새, 소개한 그 목사님이 나를, 나를 소개해기를 목사님, 어르신, 요새, 대신 즉 교단에서 세계적인 중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분 표현을 빌리면 어 그래? 누군데? 제가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함께 왔습니다 부부가 같이 왔습니다 아 이분인데 김영도 목사님입니다 그래? 어떻게 뜨, 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영안이 열어져서다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았고 간대만 성령의 불을 막 던지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 그래? 불받기 전에 영한여러전에 능력 없을 때는 개불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땅속에 지하에서 귀한 지들하고 같이 살고 사모님은 핏병 환자가 되다 맨날 피덩어리 막 나고 오 이랬는데 성령의 불을 확 받아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살기 다 깨져버렸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자신도 낙심이 되는거야. 그러니까, 이야, 모르겠다. 교회나 가자. 성전에 가서, 성전에 가서 막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거야. 빌리포스 사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져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가난해서도 감사합니다 음. 어찌됐든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리는 거예요 구하기는 구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음.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한두 가지 자리서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모든 일에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양념이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념이 뭐냐 기도라니까요 기도 왜 그래야 모든 일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강구하고 같은 이야기지만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로 표현하고 어떨 때는 강구로 표현하고 어떨 때는 부르짖음으로 어떨 때는 도고로 어떨 때는 감사함으로 충보로 표현하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거 이제 응답 받을 때가 온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병강에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에 서울에서 사명교회 할때 90년도 90년도 80년도 말인데 사모님 집이 처갓집이 쌀집을 크게 해요 근데 쌀을 갖다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처갓집에서 쌀을 가져오는 것도 눈치 보여서 못가져고요 알아서 주시면 좋은데 알아서 안 주셨지 사모님 아, 그랬어요? 아, 아 잘못했어요 난내 생각에 는한 번도 알아서 주지 않은 것 같은데 사모님을 보내야 가져온 것 같은데 어, 알아서 많이 가져왔어요? 알아서 사모님 몰래 많이 돌라 왔어요. 특히 뭐돌려 왔냐? 찹쌀, 그지? 어, 내가 찹쌀 좋아하니까 지금은 너무 끈적끈적해서 잘못 먹어. 근데 와 그것 도한두 번이지. 준아 시집가면 우리 집올 생각하지 마라 냉장못 뒤지거나 못뭐 뒤지거나 절대 그러지 마 죽이든 되 밥이든 알아서 살아 아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은 엄마 엄마 뭐줄거 없어요 전화해서 야좀 와라 뭐좀 시킬지 뭐 엄마 줄거 없어요 줄거 없어요 와 여자보다 더해 이제는 그것이 전의가 돼서 누구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며느리는시점때고딱 이더니 무슨 말이하면 아버님 이러네 아 그거 참 귀여워 죽겠네 <웃음> <웃음> 내가 힘들게 빵을 사다 놨는데 사모님이 도둑이 집안에 도둑이 있다고 몰래 전해져 오라고 해서 다 같이 가버려 나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엊그제도 그, 저기 뭐야, 요구르트, 지나간 아줌마가, 야구르트 아줌마가 지나갔길래 내가 주한 거, 여러분 그 윌이라고 그러죠, 윌. 그거 상당히 비싸요, 그거. 그거 얼마나 고소한데. 그걸 내가 네 병을 사왔어, 네 병. 4병. 네 병과 다섯 병을 사왔는데. 그래서 야금야금 먹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그날 저녁에 사모님이 아들을 불렀어. 저원나서 뭐, 쏙쏙쏙쏙쏘뭐줄거 없어요? 뭐. 와, 그러면, 와, 여기다 챙겨주게.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왔는데, 밥을 먹고 왔는데, 와가지고, 위를 줄라고네 개를 딱 내가 힘들게 사온 것을 장례식장 갔다가, 힘들게 발인하고 나서, 조상 다 치르고 지쳐가지고 지나가나 아줌마 세워가지고, 위기를 그걸 네 개를 사왔어요. 네 개가 다섯 개가 왜 이렇게 인상이 찡그러지지 이렇게? 그렇게 냉장 냉장실에 넣어놨는데 사모님이 살랑살랑 꼬리치고 뜨거든야와와와와네 이것 저것 주서 주워, 주서서 그냥 다. 근데 식탁 위에다가 또 채워놔서 내가 아빠 이거 뭐야? 나 이거 좋아 안돼네 네, 네 엄마가 이거 꼬리 났다 야 조용히 해. 그래 식당 안에 의자에 있다가 너네 개를 다시 하나씩 하나씩 차가 왔어 벌써 완전 하나씩 하나씩 뭐 이야기하면 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내 가랑이 속에다가 다 끼워놨어요 네 개를 <웃음> <웃음> 이런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은 웃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막 차가워 그냥 얼음을 깔고 앉은 것 같았어. 봤지? 보는데 우리 딸 주원전사는 웃기만 해. 쉿. 그래가지고, 또 몰라서 가길래, 할렐루야, 드디어 지켰다. 다시 끄집어내서 내게 뭔 소리 하다 지금 이렇게 됐지? 영이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가집에서쌀 가져오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냥 기도하자. 사모님 본인도 쪽팔리고, 나는 더 쪽팔리고, 나는 쪽팔리면서도 사모님이 알아서 가서 쌀 가져오길 원해요, 또. <웃음> 근데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운해요 그게. 네. 빨리 가, 쌀 가지라, 빨리. 가지러 가라, 가지러 가라, 가지러 가라, 가지러 가라, 가지러 가라, 가지러 가라, 가지러 가라, 가라. 기도는 주님 쌀 가져오게 하셨다 주님 쌀 가져오게 하셨어. 근데, 이제, 뭘 먹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밀가루를 가서 사가지고, 밀가루로 이제 수집비를하고 이렇게, 90년도까지 밀가루 종을 해서 먹고, 어렸을 때부터, 납작 보리살 눌러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밀 껍질을 갈아 가지고 염소들을 닭들이 먹는 걸 갈아서 먹으면서 성장했는데 이 가난이 티물림 되니 어떡해요 밀가루로 사와 가지고 가급적 오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 우리는 고생도 별로 안한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일잘 합니다 부엌일 뭐 음식 간다 맞추고요. 제가 또 음식 간은 잘합니다. 주방에서 음식 해올 때 간이 들었냐 안 들었냐 짠냐 싱겁냐 달라서다 다 알아요. 내 혓바닥이 그런 혓바닥입니다. 혓바닥보다 좀 넓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해주니까 죽은도 셰먹고. 짠은 짠 대로 달만 달대로 쓰면 쓴대로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 맛있다 목사님이 그렇고 무조건 그냥 그렇게 해오시면 곤란해요 간을 잘 맞춰서 근데 희한한 것은 어느 날 주님 이제 밀가루도 떨어졌어요 어떡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쌀 한가마니를 반가마 반가마해서 가져왔어요 누가 보냈습니까? 몰라요. 쌀집에서 쌀 반가마 그 반가마 방금화, 반가마는 우리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 있어요 왜? 밥만 먹고 그때는 기도하니까 밥만 먹고 교회 안에 칸막이 30평 되는데 칸막이 4평 5평 칸막방 하나 해가지고 밥을일라 먹고 제대는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한번 기도하면 다섯 시간에서 최소한 여덟 시간 또 밥을 안 먹고 또 8시간 기도하고 또밥 먹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하루 거의 22시간을 기도하는 거야 밥만, 밥, 먹,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기도시간 영이 열, 열어지기 시작하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요 아까 기도하다가 천국에 앞에 천국 문 앞에까지 갔는데 거기에 간데 보통 6시간 7시간 기도해, 뚫려, 기도를 뚫어서 귀신이들하고 싸우면서 들어가거든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를 맨날 몸 안에 몸 밖에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힘들게 들어가는데 참 저기 또꼬로로 가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그럼 또 기도를 또 깨야 돼요. 얼마나 눈 뜨고 싶지 않, 눈 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눈 뜨면 현실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근데 쌀을 가져왔어요. 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쌀을 한 푸대는, 그, 절반, 절반, 반가마는 우리가 털어서 이제 먹고, 반가마는 강대상의 휘장으로 딱 덮어놨어. 그런데 자꾸 감동이, 이 쌀을 근처에 개척회 목사님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근데 그걸 차일필 미뤘어. 미루다가 사모님하고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문을 안 잠그고 갔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드셔도 쌀 반가말로 가져가 버렸어요 손안된 거를 또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동이 올때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눠 먹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크든 적든 나누는 사람에게 더큰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능력이든 삶에 필요한 물질이든 양식이든간에 왜냐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더라고. 앞에 있는 교회는 바람 앞에 촛불이야. 교회 이름이 촛불교회야. <웃음> 촛불교회니까 얼른 생각 촛불교회는 뭐 불어보면 꺼지는데. 우리 교회는 사명교회고 사명은. 해야 되는 거. 사명이 너무 세다고 그래가지고, 성도 성도들이 안 오더라고, 우리 교회에. 지나가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하더니,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들어와서 헌금하해도 하고, 뭐 얼마나 좋아, 문데 인간이. 또 어떤 목사는요, 와가지고, 운동하다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예, 사명교의 이름을 했어, 이 새끼야? 이런 거예요. 그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야, 임만 내가 저 2km 앞에 사명교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그래, 목사님, 교역 우리하고 몇 km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이 자식이 하지 말라니까. 그래, 전수대 교회 개척했으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왜 이러십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하고 나도 기도 응답받아서 사명교회에 이름을 세웠는데 왜 목사님이 그러십니까 이 자식이 막 주먹으로 때리려고 막나 멱살을 잡고 그러면 요 우리 사모님 눈에서 불꽃이 어요 우리 사모님은 평소에 이렇게 성짐을 추다가 내가 누구한테 멱살을 잡히거나 우리 자식이 누구한테 맞거나 그러면 눈에서 푹! <웃음> <웃음> 그런다니까요. 그니까 러 사모님 건들면 안요 큰일 나요. 그죠? 그니까 러 사모님이 뜯어 말리는데요.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욕을 먹으면 더 열받아요. 그래서 막 미쳐 미쳐. 우리 사모님이 말려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나를 주먹으로 막 칠라고 그러는데 내가 때리세요. 사모님이 뜯어말해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쪽수 소리마다 꼬리 내리고 두고 봐라. 그리고 가가지고 몇달 만에 그게 문 닫았어요.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32장 6절에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기회, 어떤 기회가 만들어져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일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홍수 금풀 뭐, 뭐뭐뭐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할렐루야 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 상황이 오거나 독특한 상황이 오거나 코너에 몰리거나 나가 의 지도자가 죽거나 전쟁의 위기가 오거나, 오거나. 음. 해결하는 방식 해결하는 패턴은 똑같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야 기도하러 가자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금식을 하자 부르짖자 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제시하신 응답의 방향은 뭐냐 성전으로 가거라 금식하거나 부르짖자라 감사함으로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엎드려야 지 살아요 엎드려야 자 이사야도 사명이 깨졌어 지쳤어 귀는 어도 말은 해도 도대체 씨알이안먹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열 받고 속상해 왕도 죽어 버렸지 백성은 백성들로 교만하고 죄를 터짓고 왕은 왕대로 선을 넘어서 주주받아 문능병으로 죽고 그러니까 이사야가볼때유다의거민들 예루살렘에 사는 성경박사들 문제가 정말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속상해산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있습니까? 속상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문이 열어지더니 여섯 날개 가진 천사 서랍들이 오르락 내려가 세라핌계를 천사로 오르락 내려가고 재단의 핀 수술을 가지고 화저로 가 이사의 입을 잊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능력의 시대가 열어지는 과정이 선지자가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능력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도 나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나중에 육신의 정력으로 끝나는 사람이 좀 많아요 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의 정력으로 끝나는 거야 물질의 타락으로 끝나고 교만으로 끝나는 사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영적인 교회로 시작하다가 사회적인 교회로 끝나버려요 종교적인 교회로 끝나버리고 세상 일수, 일수로 성도들을 막 몰아내가는 거야 정치 성향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합리화시켜요 보수 진보 아이고 환장해 환장해 그러다 뻑뻑 우겨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불이 입에 닿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역이 열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또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던져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고 하나님은 그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나서 거기에 불은 바다 차원에서 할수 있도록 하나님은 동기를 제공하세요 믿습니까? 내가 원망과 불평과 염려, 그심이 꽉 차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속에서 안타까워하셔 왜? 내가 할 일이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구하지도 않아, 원하지도 않고 왜? 구하고 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기 사생활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도 목사님들이 나한테 철학이 대해서 괜찮아요? 몸 망가지면 어떻게 몸이야 어차피 해도 망가지고 안 해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늙으면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 주님 앞에 원없이 주매을 하고 망가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망가질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더 건강 주세요 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하도 요새 답답해서요 산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같이 운동했던 사람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하루 종일 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에 가서 잠깐 운동 안에 땀을 그냥 세수대를 하나씩 쏟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설, 설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잠도 운동을 하다 아는 잠도 많이 안 와요 요새는 딱 두세 시간 두세 시간도 졸다가 이렇게 하면 피로가 다 풀어져요 희한한 것은 10분만 졸아도 피로가 풀어지더라 성격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죄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지와 기름 부음이 없는 신앙상을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냥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는거야. 오늘도 교회가서 한 시간 앉아있으면 지겨운 소리, 한 시간 동안 어떻게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교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교회로 전락해 나가는거야. 사회적인 교회로 가는거야. 세상 정치나 세상 이슈 이런을 위주로 교회가 그런 소리를 내는거예요 과연 그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자,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불을 받았잖아. 불 받으니까, 새로운 사명, 새로운 목적,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데,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6장 전까지는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위해서 계속 책망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는 성리의 불을 받고 난다면, 주변에 있는 세계 강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브로와 시돈 주변에 있는 강대국영에서 계속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초신자였때 이사야에서 6장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하늘이 열리고 화조로 핀 수술을 가지고 입에 다 불을 지죠 이게 도대체 뭐냐 궁금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험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 10대 중반 청소년기 때 거기에다 또 다니엘서를 읽으니까 나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뜻을 정해서 왕의 집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에 구하고 열흘 동안 시험을 이기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 하루에 세 번씩 에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었는데 9 십이 넘도록 기도하니까 그런 다니엘이 소년때부터 꿈과 몽조와 환상과 모든 영안이 확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의 정책을 보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20 비을 또한 공주에서 전쟁하는 것도 보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불을 받으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에스겔도 보세요에스겔 28장에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봤어요 이사야도 이불을 받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 남은 사명은 뭐예요? 세계 각 나라를 위해서 예언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사명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이잖아요 사단의 정체를 알고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사야 14장 예스겔서 28장에 보면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정체와 어떤 악세사리를 자기 몸에 치장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름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전이 되며 이런 기름붐과 관련된 빛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흐려 나오는 그 빛을 다른 종들 다른 천사들에게 전이시키는또 찬양의 제사장 찬양의 천사장이었고 예. 얼마나 아름답고 멋졌는지 에스겔과 이사야는 영이 열어져서 다 기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자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다 전에 그설기한번이죠 회개하면 보리라 회개하면 보인다니까요 엽도 회개하니까 42장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공경을 돌이키시고 친구들이 욕에게 계속 비난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잠잠하고 있다가 42장에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요이 회개할 때까지 요비 회개하면서 순종할 때까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말고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면서 체험이 되니까 회개가 된다니까요 회개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티끌과 제 가운데서 티를 끼얹고 제를 끼얹으면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새치 혓바닥으로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의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을 안 보여도 진심으로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 만약에 우리가 죄를 뿌리면서 회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쟤 가지고 와가지고 얼굴에다가 몸에다가 끼얹으면서 쟤가 눈에도 들어가고 입에도 들어가고 막 콜록콜록 하면서 상상을 해 보세요 예. 모르두개가 성전 앞에 성문 앞에서 쟤를 끼얹어서 배워들고 막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만한 그런 뭔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예. 믿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영역에 있는 영적인 영역 있는 일반적인 영역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우선 순위에 대한 재검토를 내가 들어가야 된다 철저히 그래서 이사야는 서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달려가다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사역도 깨졌지 왕도 죽었지 목회도 위험부담 요인이 많아요 내가 안고 고민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목사님도 계시니까 내가 과연 주님은 불세로 책을 써라 그는이 책을 쓰면 신비지수로 들을 것이고 2단 3단 하는 소리를 듣고 교단에서 문제가 되고 또 이걸 가지고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를 고자질하고 고발하고 2단 명부에 올릴 텐데 나를 신천지나 이만이나 jms나 그런 야리꾸리한 그런 인간들하고 같은 판위로 올릴 텐데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까지 해나가자 그까지 회개 고까지 겸손히 한다 하나님께 내가 내 모든 것을 한번 던져보자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시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어떤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밤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주님의 나라를 지키는 영적인 불친본이야 기도의 불친본 믿습니까? 천국에 가보니까요. 일종의 조달청 같은 그런 기관이 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 기획재정부 소속 조달청.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자를 구매하고 누구에게 공급을 하며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천사들도 있고 어느 나라, 어느 교회, 어떤 성도, 어떤 가정, 어떤 사역을 위해서 예를 들어 계약을 하는 것처럼 야, 지금 어느 교회, 어느 종이 이런, 이런 사역을 원한다 너희들은 가서 그 사역을 도와라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종부 기도가 필요하다 저런 성도가 기도하니 너희들이 가서 도와라 거기에 천국의 자원 천국의 성령의 불 그런 것을 관리하는 속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께 위임을 받아서 사역을 위해서 훨신하는 종들에게 계속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기도하면 기도 가지고 가고 또 불을 가지고 오고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파송되는 천사들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사역도 많이 있지만 감히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불사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천국의 자원 조달총으로부터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환상, 꿈, 애원, 은사, 능력 할렐루야 예. 오늘도 제가 신방인데 거기다 반주이 가져와서 성령 좀 쳐야 되겠어요. 주님의 교에 멀다고 못 오시는 분들도 온다고 러니까 우리가 가서 성령춤을 주야 되겠어요 빌리포 사장 19절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채움을 받기 전에는 염려 의식 각 중에 참 많았는데 그러나 궁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고 불세례 책을 쓰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세계 영적으로 굶어지고 굶주리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기적적인 능력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통로로 음식을 보내고 과자료도 보내면서 집회도 할때 성령의 부이 막이 만고요돈 없는데 왜 가냐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빚을 내서 또 가야 돼 왜 온천하보다 한 영원히 더 귀하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장례 치르고 나서 여러 사람이 목사님 이번에 나는 장례식이에요 이런 장례식 처음 봤습니다 음식들 나눠주는 사람도 다른 교회 집사님들하고 군사님들하고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러면 자기도 무슨 교회에요 무슨 교회에요 천국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셨으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은혜스럽고 막 웃음이 막 넘치고 할렐루야 예.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지금 채워지는 응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에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가 성전 이전에 대해서 그냥 저축된 얼마 그가정 관련이 답답해요 그래또 잊어버려 순간순간 잊어버려 그런데 오히서또 전화 와서 목사님 계속 기도하시죠 예 목사님 목사님, 이거, 이거 꼭 응답받아야 되는데. 나보다도 그분이 더 응답받아야 되는데. 예. 목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그분이 주님에게 돈을 가져오시려고 환장하신 분이야. 예. 근데 빨리빨리 안 돼요. 왜? 덩어리가 크니까. 할렐루야. 덩어리가 크다고 그 덩어리 큰 덩어리 가져올 때까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아니. 우리도 틀릴 때 그것이 씨앗이 돼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2의 사명이 열어지고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는 사명까지 하게 되고 사탄의 정체를 다 까발리고요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에스겔도 세계 수많은 주변의 나라를 위해서 예언하고 증거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복을 받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주시는 또 새로운 성리부를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받아 주여 새로운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예언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영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불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최순위에 사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불세례사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실로 오랫동안 철회하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70 70년도 중반 후반부터 산기도를 다녔고요 우리 사모님도 나하고 같이 결혼해서 또 철회를 하고 철회집회를 또 하고 가족이 생기면서 또 철회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하면서 또 철회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을 만나서 또 같이 철회하고 이제 세계 거민들과 같이 철회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기름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사명이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밤에도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